요정을 떠난 여정 오마이갓 에 b o 바리 지금 시각은 8시 8분 오후 그리고 6월 15일 목요일이다 현재 나는 머리 스타일링에 되게 질려있는 상태지 내 머리 색깔 너무 평범하고 질려 더 예쁜 것으로 바꿔야겠어 그러기 위해서 미용실에서 파는 염색약 파는 곳을 가야겠지? 저렴한 가격의 염색약을 사서 혼자 해보는 거야. DIY가 요즘 유행이라고 하잖아? 으음, <웃음> 재수없어. <웃음> 그러면 염색약을 한번 사러 가볼까? 뭐해? <웃음> 뭐야? 아, 왜 찍어? 왜 그러고 있어? 아왜 찍어? 왜 그러고 있어? 아 신세보고 뭐. <웃음> 그래? 야 가리 거야? 가리니까 더좀아뭐 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왜 찍어? 아니 내가 미용 재료를 사러 왔는데 어. 미용 재료 안 팔더라고. 아니 닫았더라고. 응? 그래? 내일 사러 가는 거지. 내가 저기서 닫았는데요. Hey, come on, Mister P. 아니 왜 저... 넓어진 로 자르 컴 미스터 아 뭐하냐고 왜? 왜? 왜 방해하냐고 아, 너가 신나게 했잖아 에이 컴온 미스터 빅아잠깐아 왜? 너가 아, 너가 신나게 했잖아 <목소리> 아니 왜내 영상 망쳐 <목소리> 뭘 망쳐 <목소리> 에이, 이, 이.. 이.. 가라고 <목소리> 아 짜증나 아무튼 오늘은 염색약 사기 실패 하지만 내일은 꼭 성공할거야 아야 봐봐 okay. 무슨 밥좀 줘라 아, 어떠냐고 아 멋있어 무슨 밥좀 줄래? 아 짜증나 나 지금 진짜... <웃음> 오늘 2차 시도. 여정인 머리 셀프 염색하기 미용제로 살아가는 병. 오늘은 꼭 문이 열렸기를 바라며. 렛츠고! 출발, 출발, 출발! 아 이게 무슨 질인가요? 가 기분 틀리셨습니다 사양을 들리겠습니다 서울 <웃음> 김치볶음밥을 요 사양을 드리겠습니다분이 마음이 니다 좋다. 괜찮다 <웃음> 어머니, <놀미> 수고자는 먼저 끊긴뭐 아무것도 없어. <웃음> 이제? 아, <웃음> 아. 그냥 뭐, 그는 거지 뭐. 다음부터 애준이도 밥 같이 해줘 알았어? 4시가 네 되겠습니다. 4시가 네 되겠습니다. 이제 치료분식 밥을 하겠습니다. 그래 치료분식은 해야지. 잘돼. 아, <웃음> 아 웃겨죽겠네. 왜왜 저한테 무릎을 꿇으시죠? 제가. 저 이런거로 <웃음> 화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때리거든요 생을 <웃음> 쳐! 됐다 됐다! 아, 살푼 사분사분 사뿐 뿡! 아야! 아니 다야아 다리야? 아, 다리야. <웃음> 다리야 하면서 생년수렙니다! <웃음> 마리는 지금 뭐 먹는 중이고요. 저는 이거 에뛰드 버블 이거 할 거예요. <웃음> 일단 바로 할게요.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미치겠으니까 기대했어. 어. 이거는요. 색깔이 모지적인 카키 브라운 연한 녹갈빛 갈색 보이나? 트리트먼트였나? 응 트리트먼트 염색제. 머리를 감고 나서 트리트먼트 염색제인데 이거는 마리가 브릿지 유일한 카드 하는 초등학생 멋있게 한다고 해서 모발 끝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아서 어? 아 아, 아, 아! 아 뭐야? 어. 조합이 이상하다 먹고 있는 사람 옆에서 염색하니까 나도 염색하는 사람 옆에서 뭐 먹은 거 처음이야 색다르다 <목소리가> 미용사님들 보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. 그 다음에 게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43분에 감기로 했는데, 그새를 못 참고 지금 32분에 감으러 가네요. <웃음> <웃음> 내 맘이야. 어허허어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, 안 보이네. 오오오. 아니 이 화면으로는 이, 이 초록색이 안 나온다 나와서 봐야겠어 이거 아 뭐야 으허허허허 영혼한 걸 절대 없어 예아니 yeah. <웃음> 뭐야 나이 뭐? 이게 무슨 카키냐고 그러게 초록색인데 아니야 색깔 잘 나오면 됐지 안 나온 거 같아 났지 나 머리 망했다 괜찮아 <웃음> 나 일단 여기 물 묻혀 올게 터넛 응. 어... 트리트먼트가 젖은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손이 가는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색할까? 빨간색할까? 빨간색이 낫겠지? 와우 와우 <웃음> 그래서 말아주세요 그리고 특기랭이다우파람아파람파람파람 휙파라바라바라밤 파람아아우 멋있다 아이돌인줄 완성 나는 좀 마음에 들어 응넌좀 괜찮다 너무 이 앞쪽이 여기 청소기 있는데? 살짝 있네? 이게 썸네일 잡아야지 잠깐만 썸네일 오랜만이다 셔피 응. 내가 이러고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에 셔피뱅은 아무도 안했더라고 아! 아! <웃음> <웃음> 뭐, 뭐, 이거 웬일이야? 뭐, 뭐, 어떻해 뭐, 뭐. 야, 이거 왜 이러냐? 뭐, 뭐, 뭐. 아무리. 뭐, 뭐. 아, 너그 나... <웃음> 아, 야, 원래 리얼 첫필백은 빼뜨빼뜨를 해야 돼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자르라 이렇게 하는데. 이렇게 좀세로으로 자르라고. 어? 뭐지? 아니, 그냥 안 말려서 그런가? 잠깐만. <웃음> 아, 이게 <그게> 아닌데. <웃음> 귀여워. 야, 이거 뭐야? 마리는 만족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완전 만족하거든요. 그냥 혼자 다니는 거 걱정되는 거 빼고 구독 눌러 주세요. <웃음> 좋아요. <맞아>. 좋아요 눌러 주세요. <웃음> 안녕.